현재 대부분의 규제를 대부분 풀었다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규제를 풀고 대출 완화부터 모든 규제들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았는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완화의 규제도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 돈이 남아야 양도소득세를 내든지 말든지 하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양도소득세 완화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규제로 알지못했는 분양권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물 묶기를 안 했는데 묶기를 하게 되면 89건에 125건, 월세 100건 평균적으로 현 아파트들은 전세나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적어도 1, 2년 좀 기다려보자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기다리면 기다린대로 어쩌는 개별적으로 큰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금매물로 일부 거래가 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타드원 같은 경우는 근자에 2월달에 가격이 일부 하락해서 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4억 6천 4억 2천 기존 가격은 5억 4천에서 거래가 되었고 30평 마찬가지 일부 거래가 상향이 되었지만 은 1월달에 4억 6천 4억 8천으로 다시 상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고가는 5억 9백 이었고요 23평 마찬가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는 없고 최고가 4 830에서 현재 3억 2800 그리고 20평 마찬가지 큰 거래는 없지만 은 3억대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2억 중반까지 거래되었다가 다시 3억 초반까지 올라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팔아야 될 분들은 최대한 손해를 적게 보고 팔려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보다 투자 투기를 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월세를 놓으면서 좀 기다려보자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동대구역화성판거들이 매매물건이 158건에 전세 179건, 월세 81건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179건을 내놨다면 결국은 갭투자로 해서 전세를 놓고 좀 기다려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고 2월달에 일부 거래가 되었는데 6억6천 최고가는 7억 9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자에 뭐 1월 달두 건의 거래가 되었고요. 32평 B타입 마찬가지 거래가 없고, c 타의 최고가는 7억 5천에 거래가 되었고, 그 이후로 23년에는 거래가 된게 없어요. 마찬가지 3 1평 a 타임 거의 바닥을 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의 3월 달에 5억 4 630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 전자에 거래되는 금액들이, 그래프로는 효과 나오고 다 바닥을 긴 것처럼 보이는데 최고가는 그래도 7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던 매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2사평비타인 마찬가지 최고가는 지원차 그냥 5억 7천 7백 거래가 되었고 거래 없이 4억 2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물론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일부 예전보다는 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자에는 규제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었죠. 하이밍턴 플레이스 동대우 같은 경우도 24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4억 2천 대 거래가 되었다가 일부 2월 달에 3억 천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30평 B타입, A타입, B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5억 3790에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3월 달에 4억 343만원, 그리고 34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6억 4천에 거래되었는데, 그나마 2월 달에 4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면서 다시 4 8 0 0까지 올라가는 분위기고요. 3 0 0핑 비타의 마찬가지 최고가 6억 1,802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실제 근자의 2월달에 4억 중반대에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 0 0지핑 c 타입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174건, 전세 56건에 월세 41건이라면 매매로 팔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 왜 전세로 기다려서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23년 7월에 달뭐 건축이 완료되고 입주를 하는 시기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매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그 금액 자체를 어느 정도 포기하고 팔려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쌍용드플래티드 넘버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8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3월에 달 7억 중반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3 4픽 B타입 거래 없고 샘시 C타입 거래가 없습니다. A타입 같은 경우는 그나마 한건 거래가 되었는 게 많고 하고 매매는 26건의 전세 23건 실제 반 정도는 전세를 놓고 기다려 보자 반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동대구 센트로 대시한 같은 경우는 실제 매매가 6 6건에 전세가 28건 만사까지 전세로 견뎌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매를 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다 그리고 마찬가지 대구역 부근 쪽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매매로 거래를 하려는 분이 많죠. 발성파크 프로지오 같은 경우 매매 198건, 에 전세 108건,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일부 매매로 다 정리를 하고 팔고 나가자는 그런 동향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평, 에이, 뭐 17평, 32평 뭐 이렇게 나와있지만 은 평균적으로 거래 금액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상 6천에 32평 B타입이 거래되었는데 최고가는 6억 3천 거의 한 3,40% 하락을 해서 거래가 되었고요. A타입 마찬가지 이거 뭐 그래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최고가 7억 4천에서 기본적으로 근자에 거래되는 게 2월달에 상 6천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C타입 마찬가지 보게 되면 최고가 나홀로 6억 7천에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 4억 7천대로 뭐 사실 1, 2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거래폭이 1억, 2억, 3억 정도까지는 쉽게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29평 마찬가지 5, 9천에 나홀로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 3월에 달 4억 4천, 그리고 2월에 달 4억 2천, 그리고 24평 마찬가지 최고가 4억 2천에 거래됐는데 큰 거래 없이 작년에 거래된 게 다고요. 17평, 24평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나마 29평에서 32 3평 정도에서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되고 주변을 보게 되면 은 마찬가지 대부분 매매로 나와 있는 제일 풍경제 같은 경우도 실제 단지 같은 경우는 23년 9월 달 승인이 남는 부분인데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평균적으로 평수를 보게 되면 최고가 7억 초반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하락을 하는데 은자에5 680 거의 5억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세보다는 대부분 매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갭 투자나 투기 세력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35평 에이터에 마찬가지 체육가 7억대 거래가 되었는데 근자에 근자는 아니요 작년에 거래가 된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매물 위에 나와 있는게 전세 월세가 뭐 배분이 되어 있는게 없어요 거의 뭐 매매 위주로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페라 W 같은 경우도 매매가 222건에 전세 125건, 월세 74건인데, 23년 5월 입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물론 한두 달 늦어지는 사례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천세대 가까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여기를 봐도 실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리고 매매는 실제 보면 12월 달에 거래가 되고, 32평은 그 이후 거래가 없고요, 35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 6,8천에 거래가 되었지만은 근자의 3월달에 4억 5천 정도에서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35평 D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 6억 4천 거래가 되었고 그나마 1월달에 4억 중후반대 거래가 되었고요. E타입 마찬가지 최고가가 6억 초반대였는데 근자에 일부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4억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다. 그리고 35평 B타입 최고가 나홀로 6억 9천 7배 그리고 일부 거래가 되었는 게 2월달에 사뭐 후반대에 일부 거래가 되었고요. 30C 타입은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매매권으로 일부 거래를 많이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전세를 놓고 기다려보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하나부터 열까지 보면 은뭐 계속해서 보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뭐 제일 풍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마찬가지 힐스테이트 도원 센터를 도 그렇고 달성 파크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거의 그나마 3분의 1 정도는 전세를 놓겠다 그리고 나머지 또뭐 힐스테이트 대구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매매 위주로 거래를 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물론 대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전부터 별로 대구역을 그래 좋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대구역기 좋다고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론 그 얘기가 정답이 아니고 제 얘기가 정답이 아니고 누구의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어떤 누구의 얘기들이 정답이 될수 있고 어떤 누구의 얘기들은 또한번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타라고 고득했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구를 마찬가지 봐도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매가 136건에 실제 전세는 10건, 대부분 팔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KTX 역무다담 같은 경우도 매매가 261건, 전세가 235건, 반은 팔고 반은 뭐 전세를 놓고 기다려 보자 뭐 그런 심리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반도 역무다움이나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일부 거래가 좀 이루어졌는 것은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실제 거래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최고가는... 4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 2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고요. 24평 마찬가지 최고가가 3억 후반대에서 근자의 뭐 나름대로 2억 후반대에서 일부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33평 A타입 마찬가지 최고가 5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근자에 4억 초반대에 일부 거래가 좀 이루어졌고요. 33평 B타입 마찬가지 최고가가 5억 중반대였는데 근자에 2월달에 4억 후반대까지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39평 마찬가지 최고가 6억 초반대에서 근자에 4억 후반대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보시다시시피 매물이 이 정도 나와 있다는 것은 대부분 팔고 정리를 하겠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어... 실수요자들이 이런 아파트를 구입했느냐 뭐 여러분이 보셔도 그게 아니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죠. 이제는 대강 그림만 봐도 차트만 봐도 아니면 설명만 들어도 어떻게 흘러간다는 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머리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동일 매물 묶기로 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 매물을 묶기를 풀게 되면 은 839건 똑같은 매물을 이 정도로 광고를 많이 내고 있다. 하지만 동일 매물을 묶게 되면 은 실제 동호수가 틀린 아파트들 267건을 팔려고 내놨다. 그리고 235건은 전세를 놓기를 원한다. 그리고 200건은 월세라도 나보자. 이런 심리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일반 실수요자들이 이 아파트를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서대구여 이다음 퍼스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실제 매매가 130건에 전세가 74건. 뭐 전세도 별로 이제 관심이 없다. 아예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매매로 내놨지 않았을까 실제 거래된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25평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30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4억 중후반대에서 근사에 2월달에 3억 중반대로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고 30평 뭐 C타입 B타입 D타입도 거래가 없고 유일하게 A타입만 거래가 일부되었네요 2월달 그래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하 마찬가지 여기 실입주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격은 결국은 더 떨어져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시간이 되게 되면 은 굳이 뭐제 설명을 안 드려도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PC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매매와 전세 얼마나 내놨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초기 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부터까지 설명을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